좋아요 꾹독 눌러주세요 그만은놀러나 <웃음> 가야겠다 도착했다 이게 뭐지 궁금하나 한번 가볼까. <웃음> 아빠 오늘 구멍장에 갔더니 좀비들이 나타났어요 에이 잘못 봤겠지 그냥 우리 TV나 보자 속보입니다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으악!